네, 안녕하세요. 차량관리 두버, 엑시멈,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기 있는 기온코츠, 모스 에보, 이제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지만, 한달 전에 시공을 하고, 이제 4주차를 넘어서 5주차 가까이 되는데, 그동안의 테스트 주행을 위해서 거의 한 3,000km 가까이 달렸습니다. 어, 굉장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죠. 하지만, 어, 이 녀석의 어마무시한 방어성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, 간단하게 쇼츠로 제작했다는 점, 어, 본 영상은 어,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제품이 굉장히 좋네요. 네. I wanna do it.